오늘만 <목소리> 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응. 제일 나은 것 같아. 응. 내가 사고 싶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꾸며? 에어컨 위에 올릴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았어 지금 어쩔 줄 모르겠네 너무 예쁘다 너무 신싱하다 진짜 잘 키워서 내가 또 그냥을 했으니 내 네, 새끼처럼 네, 예쁘게 키워야지 아 그거를 빼서? 빼고 이 화분도 좀 닦아줘야 되잖아 엄청 더럽다 다른 화초들이 없어도 스킨답서스 집안에 한두개 정도만 있어도 이게 집에 인테리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라는 것도 금방 자라고 정말 키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살려고 예쁜 거를 사려고 몇 군데로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예쁜 거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쁜 거 하나 찾았어요. 지금 뭐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음. 이렇게 대를 이 안에다 이렇게 꽈놨어. 이게 너무 늘어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음. 이렇게 그래서 이 대를 안 보이는데? 아 어, 대가 이렇게 안으로 꽈놓니까 으이 안에서 또 뿌리를 잡았네 뿌리를 이 안에서 그래서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이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이렇게 이 안에서 뿌리가 또 자랐어요 이거 꽈서 흙 있는 데다 놨더니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음좀 잘라서 다듬어서 밖으로 좀 꺼내주면 약간 늘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 아 요렇 아 요렇게 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번식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흙에다 놓기만 해도 이게. 뿌리가 그냥, 뿌리가 나네? 내려요. 그렇지. 이런 거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뿌리 내려서 심으면 금방 또, 2주만, 요즘엔 날씨가 따뜻해서 2주면은 뿌리를 또 내린다고 하거든요. 아. 이모 좀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좀 보려면 이게 좀 늘어지는 게 있어야 예뻐요. 물론 금방 자라기는 하지만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바로 늘어지는 거를 좀 보려고 이렇게 좀 손질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아 확실히 많이 늘어졌네. 그럼 이렇게 늘어지는 게오오아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싶어서 이걸 샀거든요 위에가 음. 이렇게 해놓으면 멀리서도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때요 아까하고 조금 손질한 거하고 너무 다르죠? 같은 상품이에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15,000원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한번 꾸며보세요 안녕